우와, 네, 안녕하세요. 오늘 비가 많이 오죠. 그래서 부친 게 간단하게 해 먹으려고 몇 가지 준비했어요. 오늘은 이게 이거는 감자 전분이고 이거는 도토리 도토리 묵 가루예요. 그래서 두, 가지만 넣고 하니까 그래서 두 가지만 넣고 하니까 검청 쫀닥쫀다하니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두 가지만 넣고할 거예요. 물은 얼마 들어갈지 나도 모르겠어요. 물은. 부침개하는 거예요. 음. 부침개라고. 부침개. 둘꺼 넣으면 되겠다. 새우도 한컵 넣고 이거. 이거 무슨 새우라고 했지? 칵테일 새우. 이거는 팽이버섯, 한 봉지. 잘게. 이게 시, 시쳤어요 깨끗하게. 흐르는 물에 한번 이렇게, 이게 밑에 따듬어가지고. 잘게 좀 썰어줘야지. 여기는 띄워줘야 돼. 소금만 좀넣을주데 많이 넣으면 짜니까. 목소리가을더 넣을까? 맛있게. 더 맛있으라고 도토리 가루를 더좀더 더 넣을게요. 대신 물도 조금 더 넣어주고. 물은 두컵반 정도. 도토리 국짤인가? 편하잖아. 응. 엄청 찰죠. 응. 버섯이 거의 다네 식감을 가지고. 아, 여기에다 붙는데? 응? 여기에다 붙어. 어지야오 아, 더 붙지요? 야 음. 너무 찰지니까 그런가 봐. 떡이네, 떡 완전히 얘는 아, 그런거접지 않아야 겠네 이거 뭐 찍어 먹어야겠는데, 소금 찍어 먹는지 간장 어, 아, 이... 붙어버리네. 음. 감자떡 같은 느낌도 나는... 음. 맛있네. 맛있어요? 음. 아, 지금 완전 쫄깃쫄깃하겠는데. 응. 음. 이렇게 깎여놔야 되겠다. 아니, 놔야 음. 되겠는데. 응. 음. 이거 말고 그거 기름종이, 음. 기름종이에다가 놔야겠네. 음. 도토리묵을 기름종이에다가. 보세요. <웃음> <웃음> 지금 이거 만들고 빨리 어디 놀러 간다 그래가지고 지금 막 성급하게 대충 만들고 있어요. 지금. 도토리묵이 개떡이 돼가지 개떡이 된것 같아. 나 빨리 놀러 가야 돼. 장은 그냥 저거 그냥 만들, 저번에 만들어 먹거 먹으면 되나? 네. 장 간, 찍어 먹을 거. 간장 있어? 간장 저거 만들... 저 간장 아닌가? 그거 아니야. 다시 만들어야 돼. 초장에 찍어 먹으면 안 되나? 안 돼. 어, 맛있네. 야 기름, 내리다 있지. 기름성이 호이, 조고호이 조미호이도 달까? 그냥 여기도, 그냥 달까? 응? 음. 어차피... 응. 어차피. 아니? 응? 아니? 어차피 그냥 이걸, 올리, 이걸 올릴 건데, 뭐. 응. 이쁘게? 응? 어? 이쁘게? 아니. 이게. 뭐, 도토리 나서 있잖아. 응. 음. 색깔이. 까매 근데 쫀득쫀득 어, 맛있어. 맛있네. 응? 어? 맛있어. 응. 이거는 별미인 것 같아. 응. 이거는 이제 도토리 응. 이거 이거 묵은 너무 대게 하면 너무 대게야 도토리는 맛이 뿌르니까 너무 응. 대게 하면 안 돼. 아이고 막걸리집에서 이거 장사하면 잘 되겠다 어? 막걸리집 진짜 쫀다쫀다가지응이 응. 국물이 많네 팽이버섯하고 잘 맞는거 같아 응 팽이버섯하고 다 먹어 보냐 그만 <웃음> 아, 먹어 나는 많이 응? 못 먹잖아 맛있네 이거 얼려놔도 되나? 어? 얼려놔도 돼? 얼려놨다면 또 드셔먹어도 되지 이쁘게, 이쁘게 꾸을 필요 없다니까? 그래. 꾸니까 음. 그러니까 말아서? 응. 음. 음. 이게 너무 찰져가지고, 막 붙어. 어. 음. 네, 이거는, 이제 간대기 얼마 없네? 안 했네. 응. 음. 장 만들어줄까? 이거요. 네. 아 색깔 이런데 엄청 진짜 맛있어 부침해주게 제일 맛있어 어, 맛있는 거 같아 응. 음. 음, 음. 아, 먹어볼까 나 이거는 별미인 거 같아 응 끝났고요. 음, 이거 안 드셔본 분은 드셔보면 아 좋을 거 같아 요 별미? 음. 별미 이거 못 먹어 본 사람 있을걸? 많을 거 같은데? 마지막 이제 건더기가 없어갖고 이거는 마지막에 딱 넣어야 돼 큰밥들어 음. 이게 내가 반죽고게했잖아 여기는 왜 색이 뭐냐? 음. 마지막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멋대로 <웃음> 네? <웃음> 그지. <그치? 웃음> 다 익었어. 한 번만 찍어 먹어봐야겠다. 몇개 먹어봐. 먹었더니 배부르네. 이쁘게 고싶어서 그래요? 음. 색깔이.. 야 응? 색깔이 까매갖고 다 먹었다 <웃음> 이렇게는 이거 꿈에봤자야이 음. 도토리 그.. 그.. 도토리 부침개는요 말이 필요 없어요 한번 해서 드셔만 봐봐 얼마나 쫀딱쫀딱 맛있는지 몰라 비오는 날이니까 맛있게 해서 드세요 끝났죠? 응. 니가 치워, 예. 음. 아, 빨리 치워볼까나?